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참 어렵고 어수선하죠 네.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어떻게 아, 이런 때가 있을까라고 여겨질 정도로 음, 상당히 좀 어수선하지만 오늘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하러이새날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 그리고 오늘 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듣고 또 설교를 듣는 우리 새날 성분들까지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 지금 굉장히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제 보도를 접하곤 합니다 이런 현실이 있죠 계속 이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또 예배를 멈출 수 없다는 이 신앙적 원칙 사이에 리더십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제 밤 11시까지 우리 가족도 모아놓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오전에 우리 당일을 소집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예배를 제한해야 될지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 너무 이게 쉽지 않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 신앙의 다 원칙과 또 수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예배를 제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총회 또, 이번 주에 내려온 이렇게 좀규제던 그게 있어요. 지침도 있고,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우리 리더십인 당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 이 축제 예배는 다음 주까지 일 일단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까지는 하고, 나머지 모든 모임은 일단 다음 주까지 이제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후 찬양 예배, 또 목장 모임, 금요 성령 집회, 기도의 집 예배. 너무 참 귀한 것들인데, 어, 우선 지금 현실이 너무, 어, 좀, 걱정이 많이 되니까, 요 부분은 일단 다음 주까지 모이지 않도록. 그래서 주일 축제 예배와 새벽 기도는 열어놓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 본당에서, 비전홀에서 이제 내일 그렇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식당 운영, 카페 운영까지 그렇게 좀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또 예배가 소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최근에 그 대구 그 신천지 교회의 그 감염 사례는 이 교회도 아니지만 다 세, 세상 사람들 교회라고 지칭하잖아요. 그그 그 신천지 교회가 사회와 교계에 끼친 악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다중 모임 시선인이 교회는 사실 이 사회적인 실이사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정도 또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2주간입니다. 2주간 축제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모든 모임이 중단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모임은 축소되지만 은이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공동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되시기는 좀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 지금 SNS가 있으니까 SNS를 통해서 우리 목장 또 목자들 또 팀에서는 더 많이 소통하고 또 격려하고 또 다듬어 줘서 정말 지혜롭게 잘 이겨. 늘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이럴 때 서로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 이주간 교회가 스탑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새날기 교육자들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목양하는데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정말 정상화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그런 모임들이 한 2, 3주 후에 속히 열려지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 축제 예배와 새벽 기도만 열고 나머지는 이제 2주 동안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사항은 우리 당에서 또 계속 살피면서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 메시지로 그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본당으로 그렇게 와주시고 디엄디엄 널적하게 앉아서 그렇게 우리가 새벽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기도실은 오픈은 해놓겠습니다 기도 예배자는 없지만 기도실은 오픈해놓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실에 오셔서 그 기도해 주시고 한 시간 기도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특별히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꽤 됐습니다. 이런 시국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까. 아마 이런 성도들의 기대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긴장이 됐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사람 듣기에 맞추어서 설교는 하지를 말아라.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람에 맞추어서 설교는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네가 전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마음에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계속 그렇게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데 어 이런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함께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개인기도 또 가정적으로 예배와 기도가 더 살아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이 기도 생활은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이잖아요 예배와 기도 생활은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이거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다지시고 이 기도에 관한 믿음을 오늘부터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한번 나누었지만 다시 마음에 드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새롭게 또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한국교회가 세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정말 신앙의 전수 중에 기도의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계속 이렇게 살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되 정말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고 아멘!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더 주목함으로써 이럴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돌파를 열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너무 자기들이 드리는 기도와 많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신앙의 주류가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또 기도를 자랑할 정도로 아주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어, 자기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패턴과 내용과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예수님 기도가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제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제대로 배워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여라 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야, 좀 기도를 또 배워야 되겠구나 제대로 기도를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를 그동안 안한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기로 소문나 있지만 스스로 기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있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불씨도 살리고 할렐루야 기도도 새롭게 배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주기도문을 응급하기 전에 먼저 기도에 핵심을 가르쳤어요. 기도의 핵심. 기도의 핵심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은 기도 많이 했어요. 또 기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복잡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 잘한다고 자랑은 하는데 정작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은 너무 복잡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나를 위한 기도냐? 그 기도가 사람들을 위한 기도냐? 그걸 예수님은 딱 전국을 찌르십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냐? 아니면 사람들을 위한 기도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도전하시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참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자기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받으시는 줄만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의 평가는 저, 저 평가예요. 너무 외식하는 것 같다.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이 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라기보다 사람들이 보라고 들으라고 하는 기도의 수준에 너무 많이 가있어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딱 일침을 놓은 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아마 저는 유대인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혹시 저럴 수 있습니다. 혹시 저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이 사람들 의식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수 있죠. 어, 대표 기도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준비를 했지만 어, 교인들이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하면 이야 장노님 목사님 기도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라는 소리를 들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의식을 더 하는 경량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자는 어느 교회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전두사님과 장노님이 기도 어, 싸움이 붙었어요 기도 싸움이 뭔가 하니까 누가 먼저 새벽 기도 나오나 자, 이거였던가 봅니다 그 전두사님이 새벽 기도 제일 먼저 나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딱 나왔는데 보니까 장노님이 앉아 계셔 어. 그래서 그 다음날 전도사님은 아예 보태를 싸고 그 전날 밤부터 새벽기도 자리에 앉았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새벽기도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웃음> 이거 우스갖 소리지만 우리 기도가 열심으로 기도한다는 우리 기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의식하는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곤 6장 7절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내 기도 들으신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기도 잘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게 골방 기도거든요. 골방 기도. 골방은 사람들 안 보이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골방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골방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전화기 딱 이렇게 되고 상대방 반응이 없는데 계속 소리도 없는데 전화기 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도일 수 있잖아요 골방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셔 그리고 아멘 아멘 할때 하나님 그래 그래 그래 반응도 하지 않아서 일종의 뭐냐 말을 하지 않는 전화기 앞에 대고 계속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이 골방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이 골방 기도를 뚫어내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기도인데 우리 새날 교회에 이번에 백백 기도 클럽 한 시간 기도 운동하면서 이 기도가 뚫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있건 없건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이 정말 믿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막 확신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기도를 참 어느 자 있으든지 그렇게 해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기도, 너무나 은혜스러운 기도. 우리가 그냥 이 주기도문을 외워서 그냥 넘길 기도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첫 시작부터 은혜 문이 활짝 열립니다. 시작할 때부터 은혜 문이 활짝 열려요.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모든 기도를 여는 열쇠와 같다. 뭐와 같다? 열쇠와 같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 아버지라고. 이것은요 기도의 대상이 뚜렷한 인격을 가진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구절이고 우리는 알수 없는 어떤 미지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독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인간이 하나님이고 자연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자의 기도와는 달라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소개된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이 한두 군데 나옵니다 대부분 구작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여호와요, 야외시오, 전등하신 하나님, 엘로임, 이런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 자신이 기도하실 때 항상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무슨 표현을 썼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제가 몇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루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이러시되 여러분 읽어주세요 아버지요 내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라는 말을 기도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딱한 군데만 있습니다. 한 군데만. 그것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지 나머지 모든 기도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셨던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주목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만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때 주님은 단순히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신하여 전 인류의 범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악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메시아의 구속적 사역을 완성하는 그 순간에 그때는 하나님의 어떤 성자로서 예수 한일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외치시는 소리이신 것이죠. 지상의 통치자들은 신하가 자신을 부를 때에 가능한 한 자기를 높여 부르고 더 나아가 존경되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뭐 황제나 대제나 지극히 높으신 높고 높은 대제시여 황제 폐하 가카, 이렇게 부르도록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자녀로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십자가 달리실 그때 말고는 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실 때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걸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구나.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애칭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배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리고 그 아버지께 우리는 어떻게 자녀로서 신하가 아니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남이 더더군다나 아니라 어떻게 나가라고요?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도 그거 느꼈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 아버지 하고 그렇게 부를 때 눈물이 난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곤 합니다. 더 이상 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다. 엄청난 은혜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사실 고칭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간절한 갈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부터 아버지로 불리움을 받는 거다. 그 예수님이 그걸 다 정확하게 아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뭐 그리 뭐 원하시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들은 아들이다. 너희들은 자녀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성령님이 뭐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기는 아들이 둘 있죠. 저는 그 아들에게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웃음> 물어보면 어릴 때 우리 아빠는 늘 바빠요. 늘 교회 일에 바쁜 아빠. 집에만 들어오면 설교 준비하는 아빠. 집에만 들어오면 서재실에 들어가는 아빠. 뭐 그리고 우리 큰 애는 자주 아마 이 많은 이 혼을 많이 좀줬어요 워낙 별나고 그래가지고. <웃음> 어제 아이들을 막 다루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그 혼내주는 아빠 뭐 이런 또 호칭이 있어요. 지난주도 제가 큰아들하고 어, 좀 대화를 하는데 어렸을 때 이야기하면서 아, 그때는 아, 내 아빠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더라고. 어, 그래 그래 알았다 <웃음> 그랬거든. 자기 이제 많이 혼났다네. 그러나 이 아들들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저는 아들을 어,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네. 그 아이들한테 뭐라 하면 아빠 정말 사랑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미숙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빠로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나름대로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 엄마보다는 훨씬 못 하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자란 아들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에 놀랍게 감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이 아들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죠 또 아들들을 위해서라면 뭐그 어떤 것도 내가 할수 있지 어떤 것도 할수 있지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을 기르는 중에 힘들었던 그런 어떤 순간이 참 많았어요. 우리 큰애는 얼마나 애를 많이 먹였던지,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순간에도, 아이고, 저애 좀 없어졌으면, 그 아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은 추워도 같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아무리 애를 썩여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찌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셨고 하나님은 나는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으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들을 많이 사랑했는데 아들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게 하죠 사실 어릴 때 부모의 그사랑은 손길 아이들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알지 못하는 중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클까 나는 기억을 잘 못하지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아버지께 속을 썩이고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너 사라졌으면 좋겠어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한 번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왜? 제가 그렇게 여겨졌으니까 내 아들을 보면서 똑같이 육신의 아버지도 하물며 이러한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된다 자,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모든 것다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할 그때 탕자가 결심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 죠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 그걸 마음에 탁 담습니다. 내가 어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끊을 이렇게 나오거든 야, 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당자가 그의 마음에는 난 아버지를 어떻게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신 때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했죠. 그 십자가에서 그 극한 고통 속에 계실 때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지 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신 예수님께서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응.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걱정거리가 있죠 저는 이것저것 진단해 봅니다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기독교 세태기를 맞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기도가 멈춰진 것에 있다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가 멈춰진 것이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가 너무너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기도 해본들, 기도하지 뭐. 쉽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부분이 정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격이 없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별 감동이 없다. 그 말은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이지 그 아버지가 우리와 친근하게 교제하시고 칭살같게 다가오시는 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탕자처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고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 한번 솔직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라고 믿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속이 너무 타져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 읽읍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속에 타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면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틈새가 열려가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넌 아버지가 없어 넌 아버지가 없다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네 아버지가 아니야 네 삶은 네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너와 함께하지도 않아. 네삶은 네게 달렸어. 누가 널 도와줘? 누가 너와 함께? 착각하지 마. 너 혼자야. 이렇게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 공격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 맞아. 나 혼자지. 하나님 뭘 도와줄까? 하나님 못뭐 도와주시지?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됩니까? 기도가 기도가 왜 그렇게 힘, 힘든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남처럼 여겨져가지고 우리가 남에게 뭘 졸라서 얻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부담됩니까? 남에게 가서 부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남한테 말해가지고 뭐 하나 얻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그 하면 탁!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그래서 낯선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가 힘든 거예요. 왜 낯선 누구에게 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기도는 너무너무 특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내 아들이 한 번씩 선율이가 뭐, 필요하면, 제게 찾아가서, 아빠, 돈이 좀 필요한데요. 아빠, 이렇게 하면, 제가, 어, 뭐, 쓸 건데, 뭐, 오래 물어보지 않습니다. 큰돈 아니면. 그래서, 아, 그러냐? 그래, 알았다. 어, 내가 챙겨줄게. 뭐, 엄마한테 그렇게 또 이야기해. 이렇게 해서, 추로 다 넘어갑니다. 한 번도 우리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아빠, 아버지, 돈좀 주세요. 이야 연기가 좀 돼야 되는데 <웃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선녀라 어딨노? 그렇게 안 했잖아 그냥 와서 아버지 조금 어, 좀 필요한데 이렇게 했지 왜? 우린 남이 아니니까 남이 아니잖아요 남 같으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남 같으면 지금 우리가 기도가 왜 힘드냐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영성 안에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됨의 이 친밀감을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남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이 부담이죠. 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하나도 분명하게 믿질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한 시간 기도 운동합니다. 뭐, 오후 예배에 뭐, 쉬고, 뭐, 목장문이 쉬어도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기도, 제가 강곡히 제안하는 것도 뭐냐. 우리가 한 시간 정도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고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만나는 이 일대일의 은밀한 시간이고 그런 시간을 자꾸 갖다 보면 주님이 친근해지고 하나님이더 친근해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는 사실이 살갑게 믿어지는 이런 은혜가 저는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구할 것이 한 시간 동안이나 있어가지고 한 시간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앉아 있는다고 생각하고 주님과 사귀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내 마음과 주님 마음이 통하는 시간 아, 네. 열려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지금 우리에게 아, 네. 그래서 우리 새날개의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기도하던 교회에서 기도하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이 와, 이게 막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가슴에 느껴지고, 와닿아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은혜가 꼭이 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 마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멀리 어느 공간에 계신 하나님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런 분으로 읽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 식으로 지금 읽으니까 그런 건데요 하늘은 저 멀리 저 어느 곳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느껴지는 하늘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우리와는 다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하늘은 여기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늘이고 그 하늘 아버지는 바로 여기에서 만나지는 아버지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만나지는 하나님이에요 저기 천국 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서 만나지는 하나님 여기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기서 만나지는 하나님이 경험 되기를 역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항상 여기서 만나지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항상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부르죠. 부러...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고아와 같은 처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해요. 그분은 내 아버지시래. 그런데 고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가 없어서가 아니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아도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고아는 뭐냐? 아버지가 계시는 해도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나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버려둔 그런 아들이 일종의 고아인 거죠 아버지는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아 이게 뭐죠? 고아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 고아의 영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계신데 우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요.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은 하지만 아직도 그 아버지의 그 친밀함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안타까우신 분들은 제가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 믿게 하고 고백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심을 더욱 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더 고백되어지고 더 실제로 와닿아지고 아버지 대심이 막 이렇게 살갑게 느껴지고 이런 역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 충만이죠 주님 충만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내 삶의 실제 가운데 계속 이렇게 느껴지는 경험되어지는 할렐루야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겐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따 그럼 우리 아들 녀석이 나보고 아빠 아빠 그렇게 부를 때 저는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네. 뭐 아버지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교기 없이 아빠.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빠라고 불러만 주어도 기쁘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참 좋아하시겠구나. 하나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 아버지하고 자꾸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놀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평강이 오기도 하고 제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남처럼 여기지 말고 멀리 계신 분처럼 여기지 말고 어려운 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 그렇게 여러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가는 아이의 심정 그 형편이 여러분의 심정과 형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분명한 믿음 이것이 주는 말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대심의 은혜가 막 많이 부어줘서요 할렐루야 네. 아버지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느껴지지 않을 때 성령님 도우심 구하고 어, 어렵게 어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다가가시고 막 사정사정 막 울면서 빌면서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속마음을 조금만 열어놓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모든 사람들 다 아십니다 아 미리 구할 것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되시면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는 분명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자녀로 살도록 기도하세요. 오늘은 한번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면서 주여라고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 한번 기도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대심이 믿어지는 이 믿음 여러분 구하세요. 더 아버지의 사랑 충만히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